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음악회가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4일 선우예관의 청와대 무대를 취소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출연이 예고된 7일과 11일 공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불급한 행사들은 취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윌컴 대학로 폐막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 조치했습니다. 문화 행사들에 대해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그 계획들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요계도 애도에 동참했습니다. 가수 장윤정은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진주공연 2회차를 바로 취소했습니다. 가수 영탁도 안동 공연을 취소하며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했습니다. KBS의 전국노래자랑 등 휴일 대표적 예능 프로그램도 줄줄이 결방됐습니다. 영화계도 현장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자백과 리멤버가 무대 인사를 취소했고, 마동석 주연의 새 영화, 압구정도 제작 보고회를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침체기에서 벗어나려던 문화계도 잠시 행보를 멈추며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